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지금 키고 있습니다 스팀에서 어딨냐 어딨냐 N으로 시작해 N N N N N N, N. 여기 있군요 아이고 뭔 업데이트가 또 있는데 바로 끄자마자 왜 업데이트가 있지? 하려면 좀 오래 걸리겠군요? 아 저건가? 세이브 클라우드 저거 넣는 건가? 딴따르단 딴딴딴 아 켜졌습니다 켜졌어요 뭐야? 이거 바로 그냥 시작을 해 버리네. 어이왜 왜. 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 있다, 노이다노이다입니다 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야, 이거 랭귀지가 여러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어,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웃음> 기본으로 잉글리시가 있고요 음, 이건 어딘지 모르겠고 파키스탄인가? 이건 포, 포투갈? 에스, 에스, 에스파노 드츠 프랑스스 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랭귀지가 와, 그대로 랭귀지로 돼있어요 언어 언어 랭귀지가 그대로 돼있어요 영어로 영어로 랭귀지가 돼있어 보통 다른 그지같은 게임은 들 언어를 바꾸면은 이랭귀지 부분도 그 해당 나라의 언 단어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단어로 그대로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어, 플러스 1점 <웃음> 에 방그라입니다 음, 어 잠깐만 채팅을 좀 이거 옮겨야겠군요 딴따라라 딴딴딴 딴, 딴, 딴. 그러던데 방그라 그래?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얼리액세스라서네 그렇습니다. 얼리액세스 게임입니다. 잘 얘기해줬군요. 있고어 어, <웃음> 저번주인가? 저번주에 출시했나? 아, 아무튼 이번주에 출시를 했군요. 어, 얼리액세스라서 어. 뭐, 이 게임, 저 게임 만든 인디게임 제작자 몇분 이제 모이셔서, 어, 대표작들 이 있는데 몇 개를 까먹었어요. 세가, 어, 세 명의 유명한, 어, 인디게임 개발자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바바이즈유, 어, 만드신 분이 이제 참여를 했고, 이 노이타 만드는데, 두 명도 아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명은, 어,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어, 바바이즈유 제작자 이름도 모르지만, 아무튼, 어,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만든 게임이다. 일단 튜토리얼 같은거 있나보군요 1번에서 8번까지 누르면은 스위치 완드 완드를 통해서 뭐 공격을 하다봐요 그리고 WAS, WASD로 어, 움직일 수 있고 F로 킥을 날릴 수 있고 탭으로 인벤토리를 볼수 있고 마우스로 기본적인 조작을 합니다 슛, 스위치 스페리 포션 포, 포션? 이렇게 있군요 얼리 액세스 때부터 방글어라도 돼있다는 것이 굉장한 게임인데요. 잠깐만 잠깐만, 녹화 켰나? 잠시만요. 녹화 켰군요. 어, 음악 볼륨을 살짝 줄일게요. 사운드 볼륨도 살짝 줄일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잠깐만, 시, 적용을 했나? 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군요. F 눌러라 아 이렇게 뻥 차버린다 그러면 I를 눌러봐라 I 눌러도 되고 탭 눌러도 아 이렇게 있군요 주문 불꽃 볼트 완드 뽐뽐 뽐. 지면을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폭탄을 소환합니다 유형 발사체 남은 사용량 3번 많아서 뭐 20번 폭발대미 500 폭발범위 60 속도 60. 음, 스킬은 또 영어인 게 있겠지. 어, 살짝 구경해 봤었는데. 알아, 알아. 약간, 이게 이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제가 모르는 아이템들이 이제 영어로 돼 있는, 한글 번, 번역이 안돼 있는. 여기 있고. 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 공중부양을 할수 있습니다. 발에서 아이언맨, <웃음> 아이언맨, 어, 슈트 마냥 뭔가 부스가 쥐익 나와가지고. 방구 김면서 돌아야 되는 것 같아. 뿡뿡 뿡. 하여튼 장르는 로그라이크 게임이고요. 이 마법사를 조종해서 제가 일억 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반짝이는 게 있는데, 저거 아이템 아님 들어가게 해줘. 터터터터터터 엉.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저 아이템 같은데? 쓱. 이물물지지오오은은저저뭐 g 눈빛 같은 거 있어 죽어라! 죽어라, 이녀석! 골 g 나 i 이 녀석 내 go 의 맛을 봐라 따끔하지? 어유 이거 짠 짠! 짠! 아! 백발 백적! 골드 너겟을 집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리에로라고 웜즈의 약간 짝퉁게임이 있었는데 이런 그래픽의 이제 1대1 대전 액션게임이었는데요 격투가 아니고 이제 웜즈처럼 지렁이들이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무기를 쏴재껴서막 친구들을 아주 그냥 쑤시고, 때리고, 짓밟고, 터치고, 어, 아주 그냥 폭발시키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임이랑 아까 비슷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 물리효과도 아마 비슷할거야. 어, 여기 뭐있다.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나무인 것 같은데 이거! 불이 여기 붙었을 텐데. 아쉽다. 이거 한번 그냥 써볼까? 이게 그리고. <웃음> 여기 보시면은. 이 불이. 물에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쏙쏙쏙쏙쏙 올라오는데. 이게 증기예요 증기. 이게 약간 뭔가. 아, 티앗. <웃음> 와, 폭발범이 60이 저거야? 굉경이 넓은데? 뭔가... 환경요소도 고려해야 되는 게임이 아닌가? 아... 콜라 좀 마시고 이를 눌러 달걀짚기 달걀이었어! 이런 미친! 내가 달걀 먹으려고 <웃음> 내가 달걀 먹으려고 <웃음> 복다을쓴 거야? 장차쿠 던지기? 달걀 던져? 달걀 왜 던져? 일로 가서 싸주게 보자. 하하하하. 간단하군. 이건 뭐지? 기름이야. 여기에 불을 딱 던져버리면 이게 다 타버리겠죠? 절로, 절로 가보자, 절로. 폭파하려나? 이렇게 많으니까. 어 뭐야! 얘 이름도 나오나? 이름은 안나오네요 황금 덩어리! 황금 덩어리인데 이건 또 골든 너겟이야 어 크리티컬! 아주 그냥 파삭하고 그냥 파킨 하는구만 이거 뭐지? 풀 같은 건가보네? 그래픽이 저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돌 같은 건 대략 알아보겠는데 어또 기름이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발로 탁 차고 아이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는 없는데 이 새끼야 여기 멀리 날라가 어 됐다 됐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어 저거 뭐야 이거 아 저거 램프같은게 아니었네 아내 피! 아유... 드럽게 안 맞네 마법사 힘만 찍음? 하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물리! 마법사 괄호 치고 물리 아어 저기 아이템 있다! 오케이 골든 나겟 아이고 불에 타죽습니다요 바삭바삭한 가루신님이 되는군요 넓게 넣으면 아 죽었어 불 조심해야겠지? 위로가자 <웃음> 저기 새로운 만드가 있다 기본 만드보다는좀 구려보이는데? 아 일로가야겠다 어, 위에 이상한 놈도 있어. 완드, 완드 집기, 사번슬롯. 어, 새 마법 완드를 획득했습니다. 저거 뭐지? 원거리 공격. 아, <웃음> 이 새끼야. 어. 아픈데? 자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 피 나고 있어. 물로 씻자. 아. 뭐지? 마법 화살 데미지 10 데미지 3 어! 기본게 3이네! 이거 1번짜리 바꾸자 마나소모 20 마나소모 그러면은 요5 0 다섯번? <웃음> 아 시전 딜레이 뭐 확산 이런것도 있네요 속도도 있고 속도는 발사체의 속도를 말하는 것인가? 맞네 아포물선 그리게 되네 이게 속도 때문에 아니 이 달걀은 대체 뭐지? <웃음> 어? 보석 키운 플라스크? 뭐지? 무슨 효과인지 안 나와! <웃음> <웃음> 약간 버섯커 느낌이 나는 것 같으니까 먹으면 뭔가 데미지가 센다.. 센다? 센.. 세진.. 그런건가? 오 어, 이도 아이템있고 투명슘플라스크 일단 달걀을 던져보자 쟤한테 아이템 먼저 먹고 페로몬플라스크? 뭐지? 어이 뭐야 저거 어이 뭐야 이거 오나 어, 좋아하나봐 달걀 던졌다니 맨소환수가 나왔어 은개물딱지가날쫓아다니는데아 <웃음> <웃음> 저거 뭔지 알것 같다 저거 다음 세지로 가는 거야 <웃음> 어 나머지는 뭐지 어 여기도 아이템 있네요 타블라스 Maragdina. If in all the mountains mm, were silver and gold, what would they profit a man who lives in constant fear of death? Hence, there cannot be, the, cannot be in the whole world anything better than our medicine, which has power to heal. 너, 디스 이즈 어 플레스. 이거 체력 채워 주는 것 같은데? 써 보자. 어, 던져야 되는데? 뭐지? <웃음> 고밀도 바위? <웃음> 뭐지?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 뭐 용암도 있고? 잠깐만 이거 가다가 뒤지겠는데? 페로몬 그 아까 그 괴물 딱지 어디갔지 사라졌나? 대충 짱돌이에요아 그런거군 야왜 따라오다 말어 불안하게 해파리야 일로와 나 혼자 다니기 무사와 저거 다음 스테이지 가면 따라오나? 야 이거 쎄다 좋다 좋다 초반부터 좋은 아! 어, 세상에! 해파리야, 죽여버려! 조져! 어, 저 새끼, 내가 공격해가지고 저거 하트 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안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미안하다, 해파리야. 어, 뭐야, 저거 보스인가? 아, 이거 동이잖아! 시선에! 어, 저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아! 아! 쫓아어얘한번 예, 써보자. 오, 화났어, 나. 화났어, 나. 나, 나 빡쳤어! 음, 빡친다. 오, 데미지 마 <웃음> 맞았어, 이거는. 이거는 빡치는 포션이었어. 뒤져라! 아 이거 불 씻어내고 아 저기 하필 저거 있어가지고 페로몬 페로몬이면은 아마 그거지 않을까 나를 막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애들이 일단 위에 가서 아이템 좀 먹자 이거요. 오또 어, 완드다 우 완드 블랙홀 만화 소모 뭐. 아 180이네 그럼 제가 쓰지는 못하죠 아직. 아... 세번밖에 못쓰네... 어? 완드마나 백... 백우... 어 이거 쓸수 있는 건가? 어 뭐야 여기 뚫려 있잖아? 응나 음, 아직도 빡쳐있어 어 여기도 아이템있고? 변신 무르핀 플라스크? 너 이거 한방에 뒤질걸? 아 그렇지 어나 빡침 사라졌어요 저거 뭐지 터지나? 터트려보자 아하! 아 여기 여기 여기 없앨걸 잠깐만 이거 바닥도 부서지나? 마법으로? 아 부서지진 않는 것 같다 아내 돈! 아, 나골든너게 하나 잃어버렸어 어 이거 뭐야? 독성지능 야, 여기 조심해야겠는걸? 페르몬 플라스크 하나 더 나왔고 먹자고 이거 한번 써볼까요, 그럼? 두 개나 있네? 야, 아이템이 많네 어, 저기 또 이상한 거 있네? 벽돌도 있고 죽여버렸고 야 이거 파밍할 맛이 나겠는걸 여기 또뭐 완드나 그런 거 있고 어유 뭐야 저거 터져버렸어 인화성 가스? 독성인가? 아, 독성이네 이거 미리 좀 써보자 아! 나한테 쓰는게 아닌것 같은데 이거? 아, 적들한테 이거 쏘면은 적들이 날 좋아하게 되는건가? 야 일로와봐 거미야 거미야 일로와봐 에레레 아! 어, 맞네, 맞네. 아, 우린 사랑해요. 음? 아유, 거이 귀여워. <웃음> 어, 쟤 조심해! 맞네. 아, 이렇게 쓰는 거네. 일단은 저거 체력 주는 거 같으니까 저쪽으로 좀 가보자. 여기 또새완드 있고. 어, 뭐야 이거! 어, 블랙홀이지? 4번 참. 완드 화염볼트 데미지 45.. 오개쩌어 이거는 이제 기본 완드 버리면 되겠죠? 화염만드니까 목재를 태울 수 있겠네요 그럼 굿야굿아 최대 체력 증가였어 여기다 블랙홀을 한번 싹 아니야 그냥 이거 쓰자고요. 죽었지. 아 이거 약간 독성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지? 와 여기가 이제 좀 <웃음>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뚫어봐. 우리 다 태워봐봐 일단 태워서 여기다가 이거 쓰자고 어 뭐야 이거 아 분출도 되네 이거 이게 분출도 돼요 아 이게 분출도 되네 우리, 아 이거 물 어! 던지는게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클릭하니까 분출도 되네 오! 어, 다 뒤졌어 찌전 보물상자 뭐 나왔니? 나숨좀 쉬고 아! 독! 독! 독! 독! 독! 조심!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빨리 까봐! 까봐! 텔레포타슘... 플라스크? <웃음> <웃음> 텔레포트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으니까 아 이런 게임이구만 아주 재밌어 어차피 첫 회차 때는 죽게 돼 있으니까 <웃음> 아 이거 석탄이네 아저저타 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 일로 뚫고 나올까? 오케이 이거 독성 같은 거 있을 거고 기름이네 저거? 하하! 다 죽어버려라! 하하하하하 하하, 너겟이 안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웃음> 아, 불다 타면은 가서 먹으면 되겠구나 얜독걸련데 지금? 얘 왜이래 하하하 <웃음> 정신차려, 임마 근데 골든너겟 어디있죠 썩은 물. 불 언제까지 타니? 어, 내가 죽인거 아니면은 골든너겟이 안나오나봐요 아쉽군 여기 독성인데? 조심해야돼 그렇지 한방에 끝나는 것이지 너는 어! 상자다! 볼트로 뚫어버려? 어떡하지? 일단 여기 불 태워버리자 아, 이런? 어, 불, 불 붙었다! 하하 <웃음> 굿! 좋았어. 아, <웃음> 아, 라무리님, 어서오세요. 어서오 신작게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체력이 12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요? 아니, 이거 이렇게 가야 됐잖아! 일로, 일로 갈수 있을까? <웃음> 괴물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램프인가, 이거? 램프 같아. <웃음> 어머야. <웃음> 세상에. 아, 폭발 범위가 저렇게 컸나. 이것도 불에 타겠지? 목대로 만든 것 같은데? 어어! 쩔어! 자불 조심 불 조심 어! 상자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웃음> 아이템도 사라진 거야 설마? 에이 설마 있겠지 진짜 없어졌다고? 이름 미친 당신의 아이템 사라졌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아이템 불태워 사라졌다. 힘들게 온 아, 아. 보람이 없구만. 아. <웃음> 어디 가보지? 이 막혀있고, 이 뭔가 나무로 돼있고, 저기에 저기 있었네요. 못 봤으면 큰일 날 뻔. 융철도 있고 킹. 음. 바다랏! 어? 제 페로몬 맞았다 <웃음> 페로몬을 뿌렸더니 여기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뿅, 하다랏 <웃음> <웃음> 어, 너 그거 터진다고. <웃음> 어, 나. <no! 웃음> 오, 물막 던져. 미친놈들아. 이 녀석들한테 이거 한번 써볼까? 어떻게 되는지? 아 어, 세상에! 안 맞았다! 아쟤 어, 너무 위험한 것같아 이거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뭐야 어디야 여기! 이거 고인대로 아무데나 이게 텔레포트가 되나봐요 이거. <웃음> 참네. <내 웃음> 미쳐버리고. 오케이. 너겐 내 거. 어 여기 어디야? 너 뭐갖고있어 완드야 완두네? 얘네 왜 기름에 쩔어있냐? 빛나는 돌정적이우리 올려버리는 마법장입니다 올려버린다고 이거 아직 이것도 다 안썼는데? 아 이것도 쓰고 싶은데 어쩌지? 어... 이거 일단 아까 뭐 보스 같은 거 있었는데 얘한테... 아, 안 돼! <웃음> 이거나 먹어라! 못 맞췄어. 먹어라! 받아! 어? 이안 통하네? 이걸로 바꾸자. 4번이라. 이렇게 되네. 오로 어, 붙었어. 아나 어, 위로 위로 위로. 기름도 올릴 수 있나? 어지 느려지기만 하나? 여기다 불을 한번 섞까 볼까요? 아 불이 더 세네. 잘 익었습니다! 어? 골든 너겟 있는데? 생기는데? 어아 죽으면은 뱉긴 하는데 저게 사라지는구나 빨리 먹어야되네 저거 어떻게 잡지? 와우! 아무 데나 막싸봐 이거를 잠깐 써볼까? 어, 나 투명인가? 투명해진 건가? 알잖아! 어, 죽었다! 야호! 신성한 산에 들어갔습니다. 독성인데 포탈 디퍼 한번 들어가보자 어디로 나오는거지? 어! 하트다 어! 주문 충전 어! 어갓 황폭발 아 돈이 여기있구나 화염구 투석 산성의 바다 물의 바다 시멘트 시멘트? 황폭팔 주문 아 주문을 사는거구만 화염구 투석 화염구 한번 사볼까? 얘네는 웬.. 이거 물이 좀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아, 둘 중에 뭐 사지? 화염 구냐 물이냐? 물을 사보자. 이거 물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 좋아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옮기는 거 아니야? 아, 세번 밖에 못 쓰네. 이거 두번 따닥 쓰면은 요거 이게 나가는 건가? 아나 이거 여기다 섞을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네. 세번 누르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에 뭐지? 뭐지? 아, 이게 그냥 이게 들어가나 보다, 이게 아, 한 번에 이게 나가는 거구나, 다 함께 다 함께 차차차네, 이거 어, 그럼 이거 여기다 넣으면 위험한 거잖아 이거 함부로 사면 안 됐던 거 아니야? 어, 이거 내가, 이게, 하려던 그런 게 아닌데. 이 완드 저차도 이게 못 쓰워지게 된거 아니야, 이러면? 은 구조의 가오. 치명타. 오염방지망토. 오염방지망토? 구조의 가오. 치명타? 일단 좀, 1회차니까, 오랫동안 좀 가야 될것 같으니까, 저걸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방지 망토. 오염이 이동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뭐 그냥 면역 면역되는 거아니요오 뭐야 이거? 왜 무너져? 어어 석탄 구덩이 이상한 게 있군. 이 새끼였군. 오, 노. 치. 불 조심. 어, 이거 태 태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이거 터져 버리잖아. 불, 불, 불, 불. 아, 이런 빛. <웃음> 아, 이거 못쓰게 됐네, 이거.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아! 아니, 이런. 아니, 이거 왜 이러냐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소방님. <수박님. 웃음> 어서오세요. 아 이게 제가 정규방송이 아니다보니까 괜찮습니다 뭐 늦으셔도 어차피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어 저거 터진다 아 애들 잘 죽어 다행히 초반에 좋은 완드가 나와가지고 뭐? 예비군? 아 나도 가야되는데 난 예비군이 아니지, 참, 근데. 10월 2일? 조커 개봉이라냐, 이거 아, 비트요? <웃음> 아, 제가 오늘 비트를 킨다는 게 오늘도 안 켰습니다, 또. 하하하. <웃음> 어, 화약이네? 비트 말고 돈에 쏘면 안 돼, 돈에? <웃음> 이거 터지는 거잖아 야오! 기름이야? 뭐야? 독성 진흙이었군 안녕하세요? 아, 제주삼다스님이었군요 아! 아 터져 녀석! 안되겠다 이거. 텔레포트 하신 말고. 투명. 투명술을 쓰자. 쩌르르르르르. 쩌르르르. 르르 됐다, 됐다. 나 이제 투명하다. 어? 금방 풀리네. 아, 물에 아, 이거 뭐야, 이거? <웃음> 머리 위에 물방울이요? 어느 어, 어, 거 말하는 거지? 이요거 말하는 건가? 아, 이거 금방 풀려 버리네. 제자리에 썼어야 되네. 아, 이거요. 물에 젖었다는 표시입니다. 물에 젖었다. 만약에 피에 젖으면은 빨간 물방울 표시가 됩니다 오, 황금이다. 근데 난 저걸 먹지 못해. 아! 어! 으이 <놀람> 죽어 죽어! 나 여기서 죽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아, 어, 잡았다 어! 만약에 제 몸에 독극물질이나 뭐 불이 붙으면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없앨 수가 있어요 그 상태 이상을 굉장한 게임아 아닐까? 아불 붙었죠? 불이 이제 물에 붙었더니 이렇게 증기로 됩니다 증기 이제 물이 끓어오르는 거야. 겉에 있는 표변이. 하, 멋진 게임이야. 아 저거 꺼내먹고 싶은데 꺼내먹을 수가 없어. 여기 얼려버리자. 자, 페로몬 좀뿌어 볼까? 야, 오줌발 싹! 어이, 오는데 어떡하지? 오줌발 싹! 넌 나에게 반하게 될것이야 아, 독침봉! 독침봉 안인데. 아, 막 터지고 난리 났다. 아. <웃음> 어. 못된 독침봉? 어. <웃음> 어... 죽었어 멍청한 녀석 <웃음> 바위에 떨어져서 맞은 걸 죽다니 멀리서 저격을 해야겠어요 아차! 패 페로몬 붙었죠? 그러면은 저한테 반해가지고 공격을 안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언젠지 모르니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니까 제가 죽이는 게 나아요 반딧불이 같은 녀석 이 녀석! 다행히 초반에 좋은 무기를 얻어가지고 어저 벌집 있었네 아불 붙어서 불불불불불불어어어 불. 어. 어, 잠깐만 이거 왜 몸이 안나 아. 몸이 몸이 꼈어 지금 움직여 어아나 피가 3박이안 남았어 <웃음> 아 이거 어떡게 아, 저거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잘 쐈어. 잘 맞췄어. 아, 저기 벽이 있어가지고 저거. 뒤져. 죽어. 죽어. 아, 왜안깨져 저거? 터져. 떨어져. 떨어져 이 새끼야. <웃음> 야 떨어진다. 굿. 어, 불 타버리네. 어 독침북 어 굿. 나이스 샷. 불에 타버리네요. 어완두다 무슨 완드? 원개 볼트. 사중 주문 폭뿌리기. 동시에 네개 주문을 낮은 명중률로 시전합니다. 폭발 데미지, 폭발 범위 500이라고? 미친? 이거 폭 폭탄이랑 바꾸자. <놀람> 와, <우와>, 미친. <놀람> <웃음> <웃음> 오 뭐야 이거 <웃음> 오 미친 엑스팩터 빡 틀어놓 뭐 그런 건가 야, 야 이거 개쩐다 이거 절대 지고수 없어 나 <웃음> 할리 컷실시스 발사체. 하. 게임이 꺼졌다 켜지네. 다시 시작하면. <웃음> <웃음> 어머 뭐 상자 준다. 뭐야 뭐 주려고? 스피터 볼트? 금방 없어지는 마법 볼트입니다. 아 다시 가야되겠네. <웃음> 아 그걸 뒤지냐 마법을 잘못 섞어가지고 저거. 저걸 맞아버리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다시 해. 괜찮아, 난 이제 모든 걸 통달했어. 아, 독극 물질이네. 괜찮습니다. 이거 먹고. 아. 먹고. 어, 잠깐만, 이거. 이상해어 아. 어. 아, 어, 물에 씻으면 돼. 음. 야, 이게 함정이 있네. 미친. 천리안. 오호. 좋은 아이템이다. 난 모든것을 꿰뚫어본다 이녀석들 너희들이 어디서 보안이지똥싸는지 뭐 우는지 웃는지 다볼 수가 있지 어이상어이 미친! 잽싼데? 아! 아! 이녀석 개파리! 아! 어, 발로먹기! 골드 발로먹기 잽싼 녀석들 일단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천리안 한번 싸주면될것 같아 굿 뭐래? 어? 상자도 있어, 여기 잠깐만, 이거 모래는 팔수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여기, 여기다 이거 하나 쏘자. 여기 여거 뚫리면서. 아, 모래도 저만큼 없애버렸다. 좋았어. 굿. 주문. 어, 또 스피터 볼트네. 똑같은 거나왔네요 불타고 있는데 죽질 않아? 응! 어, 크리티컬! 야, 공중에서 집어먹기! 어! 어허허! 집어서 집어서 뭐야? <웃음> 무슨 만이야 <웃음> 어, 블랙홀이었네요. 어, 거미 있었어. 아, 잠깐만, 이거 못 먹잖아, 이거. 체대체력. 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블랙홀? 왜안 돼? 아, 만화가 모자르다. 음, 피전 마력이 모자르다. 터진다 이것도. 어왜안 터지지? 어 터졌다. 터졌다. 불 조심하고. 불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빨간 빨간 물방울. 이거 피가 묻었다는 거죠, 이거? 선열렸으면는안 터졌을 텐데. 맞아. <웃음> 뭘좀아시는구만 뭘좀 알아버리는데? 석탄 예. 뭐야 너돈 안줘? 나쁜 녀석 완드마다 쓸수 있는 만화량이 바뀌네요 아저 상자 먹고싶은데 못먹을것같아아여기또왜 이따구로 생겼냐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길이 막혀있네 그냥 왼쪽으로 쭉 가버려야겠다 이 찰수없나 이거? 된다 된다 이거 이거 갖고가자 이거 아마 터질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석탄이니까 타지 않을까? 어이 딱 들어왔어 딱! 딱땜 어어? 에에 어? 불 붙었다! 불불 불 맞지? 뭐지? 이거 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비켜 봐. 불길이 약간 좀 세진 거 같기도 하면서 어 이게 석탄으로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간다고? 뭐지? 안 터지네. 그래, 램프로도 불이 붙는어어불불 불... 어, 붙었다. 불, 불, 불, 석탄, 석탄. 그렇지. 다 태워버려. <웃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잘 탄다. 저기 있는 램프도 가져오죠? 여기도 램프 있죠? 어, 그렇지. 어? 아, <웃음> 씨. 이거 집을 수는 없니? 아 힘이 넘침 어잘 타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 저 나뭇까지만 가면 돼아 잠깐만 나뭇까지 가면 저거 상자도 타버리잖아 저거 조심해야되는데? 아이 요것도 기름이야? 바닥 이거 뭔데 왜이렇게 미끄러지냐 기름이라서 미끄러지면 아! 어! 체력 체력이었어. 으음. 아! 아, 뜨거. 어. 아니 기름으로 이렇게 없애버렸네? 중화시켜버렸네? <웃음> 기름으로 독성을 중화시켜버렸다. 아, 잠깐만. 아, 대야 미친 놈아, 아! 어, 아 <웃음> 미친 진짜 <웃음> 어, 어 보기 보다, 장 난이 아닌 걸게 임이 중간 보스 잖아. 탄 맞아라 아! 올라버렸어 폼탄 한번더 쓸까? 얏!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터져버렸어 어? 아, 안 맞았어? 해파리 있다 아니 처음 했을때는 그 플라스크랑 포션 엄청 많다만 두 번째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임이거? 여기 어디갔지? 죽었나? 어디 갔지? 왜안 보이지? 첫 회차 패키지 헉, 그런 건가? 이건 뭐였지? 천리 아니었구나. 테러몬 그렇지! 어? 죽었나 본데? 어? 뭐가 빵빵 터지냐 이렇게? 어? 죽었어 쟤! 내 돈! 어? 뭐지? 왜 지들끼리 싸우지? 아! 아! 둘러싸이면 안돼! 무조건 스나이퍼! 멀리서 저격을 하는 식으로? 저 괴물은 터져 죽으면 독성을 내뿜는군요. 어 완드다 완드. 어이 게임을 뭘 발견해도 기쁜 것 같아. 재밌고. 아이또 천리 아니네요. 확산 범위 6도, 용량 5, 만화 충전 속도 52, 최대 만화 210, 충전 시간 0.07.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어, 이거 다 페로몬인가? 아, 버섯 키움이래. 난 음, 빡쳤다. 음, 음. <웃음> 내 몸에서 힘이 넘쳐난다. 음, 하지만 그건 정력이 아니지. 아, 3에서 오 늘어난 내미치 어, 그거 내 건데, 저 새끼가 들어버렸네? 플래콜을못쏴 미친 <웃음> 아 저거 무슨 만드지 너무 궁금하고 아 폭탄 괜히 다 써버렸네 이거 피가 20밖에 없고 총 들었는데 또 뭐지 뭘 쏴버린 것이지? 오케이 아, 어어면안 돼? 아, 골든, 너게, 만 먹고. 좀더 파밍해. 아 s h p 이 맨. p 발바닥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 s 뭔 p 모르지만 가져가보죠? 여기다 던져볼까? 뭐야, 에 쓰는 거 이거? 던져보자. <웃음> 저거 던지면, 뭔가일어날줄 알았는데 저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 군요. 잘못된 추측이었고 <웃음> <웃음> 어?! 이 새끼 구멍 뚫고 나왔어! 존나 센거 아니야 저거? 위험한데. 뒤돌아 있을 때 공격을 감행을 해버려. 어왜 저래? 왜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 어 죽었다. <웃음> 뭐야? 뭔데? 화염볼 였어군 아. 폭탄이랑 바꾸자. 폭탄 필요 없어 이제. 이 정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아니 아니 아니 좀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갈까요? 어떻가 하지? 그냥 갈까? 이제 파밍 더 그만 할까? 아니야 더 할까? 아니야 그, 그만 더? 음 빡친다. 음. 좀더 하자. 파밍 좀더 하자. 1번이 아니었어. 미친. 음, 빡침! 어 잠깐만 이거! 아니 용암에 이게 있어? 미친? 뒤질뻔했잖아? 위로 올라갑시다. 지금 너무... 무서운 것같아 피어피 어, 피 많이 익게 되면은 아 중화돼 버리네. 온몸을 이제 빡침으로 적시면은 항상 빡쳐 있게 되는 거군. 야, 크리티컬. 아, 그럼 이거 함부로 못 들어가네. 음. 죽어 버렸고. 그렇지 상자 상자 좋다 에아 튕겨 다니네 아이 미친 <웃음> 하필 튕겨 아 너희 새끼 어 죽었다 <웃음> 좀 타라 빨리 좀아 물에 푹 적셔서 저걸 먹으면 되겠다 담궈서 담궈 버려서 타면은 이제 이렇게 파야겠어요. 빨리 상자 상자 줘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직 안 됐다 아 상자 타버렸 안돼 보물 상자 뭐 나왔어 뭐야 뭐야 뭐 나온 거야 아터아 버렸어 <웃음> 상자를 열었는데 왜 먹질 못하니. 여기서 천리안 한번 써보자. 이 아래도 포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야 뭐야 쟤! 잡을 수 있나? 못 잡겠지? 가자. 저쪽 포탈 타고 가자. 뿅피 채우고 주문 충전기 어우 완두주네 이번에 <웃음> 이 뭐야? 다이너마이트 무엇어뭐 무앗... 이상한 주막 섞여있어 일단은, 주문을... 오백 이렇게? 이거 쓰지도 못하는데, 이거 버릴까? 아 이걸 뺄 수가 있구나 참아 뭐야 이거 하하 <웃음> 잠깐만 이거 하나에는 100이고 2번 완드는 3번 아 3번에다가 만화 소모를 하는거를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써버리면 되는것이군 그러면은 3번 완드에서 블랙홀을 이제 쓸 수가 있는거예요 음... 아 그러면은 완드 하나를 써, 사서 안에 있는 주문들도 다 내가 가져먹을 수 있는거네? 아 그러면은... 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담아낸 다음에 아 주문도 버릴 수가 있고 얘를 얘를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 되겠네. 타이나마이트 요 이상한 주문 만약에 이거 한번 사볼까요? 요거 근데 만화 충전 만화 최대 만화가 170밖에 안돼 최대 만화 이거 210이니까 여기다가 몰빵해주면 될것 같아요 바꿔버리고 타이머가 있는 스피터볼트? 아 근데 이거 슬롯이 이게 또 있구나 참여기다 실험을 한번 좀 해볼까? 아, 어, 뭐야? 이거 나발총이야. <웃음> 충돌 시 타이머가 만료되면 다른 주문을 시전하는 금방 없어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충돌 시 타이머가 완료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에너지 구체 빠르게 원을 그리는 발사체 벽이나 바닥에 한번 튕기네요 이거 맞으면 아픈거겠지? 배기데미지 10 음, 이중주문 흩뿌리기 동시에 두개 주문을 낮은 확률로 오! 오! 오! 아니! 어! 아니, <웃음> 재밌는데? 단거리 볼트. 화염 볼트. 매우 무거운 폭발성 볼트. 주문 텔레포트. 아, 여기서 뭔지 이기 실험을 해봐야겠네. 아하! 파숑파숑 하하하! <웃음> 어허! 어허! 그렇구만. 음. 트리거가 있는 화염볼트. 충돌 시 다른 주문을 시전하는 화염볼트. 아하! 그렇구만. 170이지 이거 한 번에 50이니까 그니까 러완드를아 완들을... 아하... 이중주문 흩뿌리 한번 발사할 때 동시에 두개 나올 때가 있고 타이머가 있는 스피터는 이 충돌 시 타이머가 완료되면 다른 주문을 시전하면 금방 없어지는 그니까 러 아하 이러면은 아하!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 이거를 잠깐 없애봐봐 그렇지 어허 어 확률인가 이거? 확률인가봐요 이거 아니군. 내가 저세 번째에다가 저걸 넣어가지고, 적이 안 되던 거였구만. 그렇구만. 아하. 아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편집을 해야, 음. 에너지 구체를 여기다 놓고. 이거는... 어휴, 이게... 이게... 이게 위험하네. 이거 쓰기가... 1번 완드를 천리안으로 바꿔버리고요. 아이고, 저 써버렸네. 4번을 1번으로 바꾸고, 텔레포트는 나중에 시험을 해보고 이중흩뿌리기를 여기다가도 넣고 블랙홀을 3번에다 넣고 4번에 천리안 넣고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차례대로 나가네. 아하. 아,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1번은. 좋았어. 1번 이렇게 쓰고요. 3번 이렇게 쓰고. 나머지 이렇게 놓는 걸로. 아, 좋다, 좋다. 음, 게임에 대한 이해성이 굉장히 높군요. 개코군. 아, 맞아. 이거 특전도 있지. 강력 비행? 우연방지 방어구? 복수의 폭발? 내가 데미지 맞으면 이거 뭐 폭발하는 거 아니야? 안전하게 강력 비행으로 가겠습니다. 100% 더 길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오! 비행시간 길어졌어! 행복해! 이거 뭔데 이렇게 깊지? 진짜 아이언맨이 돼버렸다. 떨고 보자, 여기다. 떨어져요! 커져요. <웃음> 새 완드가 나왔네요. <웃음> 뭐 이게 만화 또 이거? 이중 주문, 동시에 두개 주문을 시전합니다. <웃음> 야 이거 완드 이거 가져가야 되네 이거 최대 만화가 310이에요. 마법 화살, 데미지 10. 데미지 추가, 유형, 발사체 조작 이 가져가야 된다! 아니 고 어떡하지? 블랙홀을? 그래! 210짜리를 그냥 없애버리고 야, 이거 또 파밍하는 맛이 나는데? 뭐야 너? 둘랑 가? 뭘? 어 체력 체력 150. 내 돈? 어 너무 멀어. 올라가자어 여기 돈 하나 더 있고 올라가자또 완드가 있어 얍! <웃음> 얘 제대만한 금융이야 <웃음> 이거 뭐야 <웃음> 뭔데 타오르는 치명타 타오르는 적에게 명중시 발사체 치명타 확률이 100% 증가합니다 피한게 오 피한게 안개를 만드는 거 아냐, 피를, 한마디로. 동시에 세개 줌을 시전합니다? 미친 거아니야 이거? 아, 화염볼트 필요한데? 아, 철련도 필요한데? 아, 이거 뭐야.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이거. 어떡해. 와, 최대 만에 900이야. 미친 거아니야 이거? 아, 어떡하지? 어이거 음... 음... 천리안... 음... 와이언볼트... 어떡하지? 천리안을 버리자 일단 아니야 아 그러면 이거 파밍을 할 수가 없잖아 볼트를 일단 버릴까요? 어떡하지? 천리안을 버려 어이 주문을 못 가져가 이거 아... 너무 아쉽고 뭐 묻은 거지 이거 미끈한 아 미끈거림 아 천리안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한참 또볼 수가 없어 빨개벗은 것 같아 느낌 있고. 석타인데 발로 먹어 발로 짝 먹었죠? 여기에 그거 있나본데 피야? 뭐야 어유 <웃음> 막고 뒤지셨구만... 아 저기 또뭐 새로운 거 있는데... 아갈 수가 없네... 아 화약 막 터지는 거봐줘하하하 <웃음> 팝콘 같애! <같아. 웃음> 불 붙어서... 오, 자식이 <웃음> 볼때좀 아깁, 아깁시다 어 뭐야 저거 어어 뭐야! 불붙은 지가 막 플라잉, 플라잉 레, 플라잉 레트다 불붙은 플라잉 레트다 아, 맞아 3번을 안 쓰고 있었네? 나 바보 아니야? 아, 따가. 쟤네 피가 안 좋은 건가 봐요.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따, 따. 아, 따, 따. 위 붙어 버린다고 오케이, 좋은 무기 얻어 버렸고, 아, 나불 붙어 버렸고, 불 붙어 버렸고, 또다시, 또다시, 또닥시 또다시, 또닥또다 또다시, 또다또닥또다또닥또다 또다, 또다, 해서 완드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얘는 뭐가 없군요 전기충전 발사체가 충돌시 전기충격을 갑니다 땅파는 볼트 아뭐 이상한거 좋은거 막다 써보고 싶은거 막 나오니까 이게 고민이 고민이 되게 많이 나와버리네 이거 어떡하지 화염볼트랑 바꿔버리자 어차피 지금 이거 3번으로 불 발사체가 지금 나가거든요? 좋아서 아 재밌네 이 게임 뭐가 또 나와버리는 것은 아니겠지? 엄청난 고밀 도바이 어! 누구세요! 깜짝이야 벽돌 있고 어? 저거 뭐 상점 같은 거 아냐? 어? 아니네? 아... 이거였구나 예 나중에 오고 어 야! 킥만 해! 드디어! 아니! <웃음> 두 번째 플레이인데 이렇게 잘 된다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음흠. 아, 왼쪽으로 가는 길이 없네.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가보자, 그냥. 가. 그냥, 바로 가. 왔어. 주문 충전해 버렸고 아, 피한개는 여기 있군요. 타오르는 치명타. 이중 주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개가 되는 건가? 2 곱하기 2가 돼 버리는 건가? 어? 뭐야 이거 완두, 완두 되게 멋진데? <웃음> 뭐가 이렇게 많아? 버블 불꽃 이상한 화염볼트 이상하게 튕겨다니는 화염병 볼트입니다 이게이게 <웃음> 뭐야? 어 이거 이, 블랙홀을? 이거 근데 적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 같던데? 아, 어서오세요, 배로님. 골드 구매할 돈이 없습니다. 이거 텔레포트만 하는 거냐? 일단 주문 편집을 한번 해볼까요? 단거리 볼트, 전기 충전. 야, 만화 구 만화 구백짜리. 야, 이거 미친 거 같아. 이거 만화 9 0 0이야 900. 에너지 구체 최대 만화 900 미쳤어 이거 확산 마이너스 1 뭐지 근데? 이거 바꿔보자 일단 어 동시에 세개 주문을 시전한다 했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중첩이 되나? 동시에 세개 주문을 시전합니다 두개를 또 시전합니다 그러면은 아닌가? 이렇게 중첩이 되는게 아닌가? 데미지 추가해주고 마법 발사해주고 여기 잠깐 위로 올려버리고 예적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이러면 아니 한번 죽었어 그 완드는 순서가 석기라 랜덤이기 때문에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순서 석기라고 아 석기 예아아아 아. 아, 고맙습니다 치무카이님만어 아, 고마워요 어아이거 석기가 이게 아 그런 의미구나 뭔지 몰랐어 음아 석기라서 이게 셔플의 의미구나 그러면 이게 이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팍 발사가 되는 거잖아 아닌가? 한 번에 한 번에 발사가 된다는 건가? 한 번에 여기 있는 게 발사가 된다는 건가? 섞이면은? 뭐지? 맞나? 한 번에 발사가 된다는 거냐? 아니, 아니, 아, 랜덤이요? 이중에서 랜덤? 이중에서 랜덤 맞지? 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아니오로 된 거는 한 번에 이게 나가는 거야? 에이, 뭐야 이거? 아, 순서대로 셔플이 아닌 건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순서대로라.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오, 가진 게 이거 하나뿐이잖아. 그러면은 아, 이것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170이고, 어차피 만화 소모를 많이 안 잡아먹는단 말이지 얘네가?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 그러면은 1번을... 1번을 버리는게 낫겠구나 그러면은 동시 주문 이중... 끝부리기 이거를... 버려버리고 스피터볼트 버려! 버리고 불꽃번트도 버려! <웃음> 발사체가 겁나 세거든? 스테이크 드세요. 에너지 구체랑 이중 주문 흩뿌리기 차례대로니까 동시 세개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맞는 거죠. 이거 1번은 이거 맞는 거죠. 앞에 동시 주문 3중 주문 있으면은 여기 앞에 있는 3개를 그냥 짱 하고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주문이면요? 주문 아닌 건안 나온다고? 주문? 주문? 주문? 구체 날개 한꺼번에 말 그대로 세, 주문 세 개? 한꺼번에? 주문 아닌 건 뭐야? 이런 건 주문 아니야? 발사체는 주문이 아닌 건가? 주문시전? 아, 발사체는 그냥 총 같은 거고 아, 이, 이건가? 아, 이게 다중시전이 주문인가? 유형? 그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근데 이거는 세개니까 이건 조작인데 이건 그리고 발사체 조작은 끼어버리는건가 그냥 여기다가 차례대로 세개 그러면 이거 3중 주문은 필요가 없는건가 지금 당장은 데미지 추가 아 이거 다 넣어버리고 싶은데 데미지 추가 타오르는 주문 야 죽인다 이거 데미지 추가해주면서 그 네, 다음에, 마법 발사해주고 최대 만화 음, 만화가 모자른대로 이게 그렇게 나가버리네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 근데 석기라서 아, 이건 괜찮겠다 그래도 석기라도 그러면은 이중 주문 넣어버리고 이중 흩뿌리기 넣어버리고 데미지 추가해져버리고 볼트를 발사해버리고 나너 필요없어 너 구체라서 석여라도 어차피 세개야 돼? 이중주문은 괜찮을 것 같다 아이거 이거 괜찮겠네, 이거. 그냥 섞이니까 이거 이걸로 해보자 이중아 이거, 이중이야어 그러면은 아, 나머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넣어버릴까? 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풀코폴리트 말고. 스피터.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말고. 너 말고. 동시시전 아니야 두개 동시시전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거 이거 단거리 볼트 써먹는 방법을 알아냈어 이거 타이머가 있는 이거 스피더 볼트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거지 이거지 그래 이거야 이거야 그래 이거지 이중 주문 흩뿌리기 동시에 두개 주문을 낮은 확률로. 음, 잠깐만 이거를 좀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중 주문, 이중 두, 동시에 두개 주문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동시에 두개 주문,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삼중 이중 스피터가 아 이거 이거 타이머 스피터가 이게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 거지? 아하, 이, 렇게는안 되는구만. 아, 이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어, 아, 아, 이게 아니네? <웃음> 아, 이게 맞구나, 그래. 아. 아, 좋았어. 어, 이거 1번은 이렇게 해고, 어, 2번은, 2번, 2번은 뭐하지, 이거? 발사체가 충돌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전기 데미지. 만화 소모 8. 데미지 3. 전기 데미지 3 이거 한번 섞어볼까? 어머 어머 머 전기랑 불이랑 같이 나가나 봐어 이건 땅 파는 용도를 한번 써볼게요 어머 어머 이거 봐봐 전기랑 불이랑 같이 나가 네, 여긴 땅 파면 안 되죠 예 네. <웃음> 만화 소모가 0이야. 땅 파는 볼트. <웃음> 만화 소모가 0이야. 주문 텔레포트. 마, 만화 40. 370, 310 이거는 셔플이 아닌 것인데 그러면 차례대로 나가는 거잖아? 땅 파서 골드 수급하고 근데, 이거, 주문 차례대로 나가는 거면은요. 아유, 왜, 왜 버렸지? 아, 되네? 완드 바꿔가지고, 순서를 그냥 초기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구만? 음, 그렇구만. 그렇구만, 길에. 패시브요? 패시브 강력 뱅 하나 넣었습니다. <웃음> 패시브 강력 뱅 하나. 지금 이게 첫 번째, 두두판째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일단 가지고 있어 볼까?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예, 파밍하면 되겠죠? 예. 이 로그라이크니까 파밍이, 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에. 그러면은, 얘를, 마법 화살 여기다 놓고, 피한 개도, 피한 개. 피한 개를 넣자, 여기다. 이렇게 넣자. 만약에 동, 동 묶거나, 불 붙으면은, 피한개로 지우면 되지 좋았어 뭐야 나, 페로몬인가? 페로몬이 안에 있었네? 어? 이게 3라운드 가는 걸걸요? 이게 3라운드 가는 걸텐데? <웃음> 완두도 하나 살까? 주문이 많은데? 필요 없겠지? 250 아니야 치명타 폭탄 등장 전기면역 어? 뭐하지? 치명타는 필요 없겠지? 전기면역 할까요 이거? 이거 뭐가 좋아요? 콜라 줘봐 빨리 치명타, 전기면역 치명타?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오차피 100% 치명타가 있는데 <웃음> 어얘 뭐야 이거 괴물 딱지가 여기까지 왔어 와, 센거 봐. 이거 차가운 거 아닌가? 가도 되나? 아, 차가워. 눈 덮인 계곡! 와! 음! 피해버렸다! <웃음> 미친 거 아냐? 일단 도관기를 써버리자고. 천천히 가볼까? 어? 뭐 이, 양옆에 무슨 스나이퍼랑 이거 죽어라! 아사 오케이! 하하하 <웃음> 지멋대로 죽어버렸죠? 스나이퍼 어디있느냐 스나이퍼네 이놈! 죽었나? 어, 이거 뭐지? 땅파기 아, 3번이구나. 땅파기 <목소리> 페러먼 <페로몬> 플라스크. <웃음> <웃음> 내 별명은 이제 p m 마 법사다. <웃음> 뭐 자꾸 빵빵 터지죠? 그리고 어! 어, 미친놈아. 어, 막 날아다녀. 어, 한 방이 뒤졌어. 어, 난 너무 강력해. 하하잠깐 <웃음> <웃음> 이거. 완전 순서 좀 섞자. 어이. 야, 4번으로도 땅팔 수도 있고, 이거. 좋구만. 잠만 어. 2번이 텔레포트고 3번 아 이렇게 놓자 1번만 바꾸면 됐어 어, 하하하 <웃음> 내가 빨랐구나! 땅 파볼까?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잠깐만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도망칠 수 있게끔 여기 누구 있습니까? 있네. 야, 강력해, 강력하다고. 어, 저 묻혔어. 음, 묻힌 거 먹으면 돼. 어, 만드다. 어, 상자다. 오 뭐야 저거 저 이상한 거 있어요 뭐야 이거 뭐 나온 거야 핵? 핵? 핵? 폭파 범위 250 뭐지? <웃음> 핵? 핵이 왜 있어요 이거 마법 맞아? 지금 위험하죠. 음. 60 범위가 이만큼인데 250이면은 미친 듯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법 중에 그런 거 없나? 막 구체를 제가 조종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마법 있으면은 핵 들고 있는 몹도 있다고요.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어! 물이다! 아니 추우면은 얼어야지 왜 물이 여기있어 어여 아, 완두 안 먹었구나, 참. 에 <웃음> 뭐야, 저거? 아, 데미지. 죽었나? 어어, 장난이게 아 센데? 최대 만화, 1140? 석기가 아니야. 몇 칸짜리지, 이거? 미친, 이거 버릴까? 안 돼! 이거 써보고 싶은데? 이거 필요 없겠지? 필요 없겠죠? 아세칸짜리에요어디있어 용량? 아세칸 아.. 그냥 버리버리긴게 낫겠지? 그래 와.. 최대 만화가 저렇게 어차피 강력한 주문들이 있어도 쓰지는 못하겠구나 누가 어디서 이렇게 쿵쾅거려 이거 불편하신가? 누구야? 어머머머, 온다, 온다, 온다. 아, 아, 동무다 써. 아, 아, 고방개. 아, 이렇게 중화를 시키 버리는 것이지요. 요, 배 같은 게 있네. 요거는. <놀람> 어? 왜 동시에 나가, 이거? 아, 이거 순서! 아, 이거 잘못했다, 이거! 세팅! 아, 세팅 잘못해왔어, 저거. 아, 들을 너무 편하고. 이거 드릴 땅 말고 다른 것도 되나? 음.. 강철은 안되고 헤헤 <웃음> 뭐야 다 피야? <웃음> 하.. 돈무나 많고 오왜 이렇게 흔들려, 이거? 아! 아! 아 맞아버렸어! 어! 미친놈아! 포탑 <웃음> 같은 게 있어! 감싸고 있는 철대기는 안 돼요? 뭐지? 이것 포탑인가? 어 포탑있네? 뻥 터지나? 어허... 뻥 터지는구만 연금술사인데 주인공이? 지... 몸을 잡으면은 다 골드로 바꿔버리는 연금술사인거야 오 물에 전기가 딱 닿으니까 저기 저게 그렇게 되는구나 <웃음> 음... 아, 뜨뜻 뜨뜻 뜨뜻 뜨기 속성이 있어요. 아, 그럼 전기 면역으로 할걸 그랬나? 아, <웃음> 그럼 물 속에서 막막 막 미친 듯이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어, 뭐야, 뭐야. 아, 아. 미친놈씨가 있네? 야, 한방이야, 한방. 돈. 아! 아! 아! 도망개, 아! 도망개! 나이스! 어, 돈에 너무 한눈 팔지 말자. 막 공격해 앞에 뭐가 있을거야 분명히 없나? 다 죽었나? 어? 뭐야 쟤! 뭐 하늘에서 야만화가 없어 이거 왜이래 만화가왜 충전이 안되지? 충전 속도가 좀느리구만 느리, 만에 충전 속도 아 저것도 있구나 난 저런 거잘 살펴보질 않아요 제가. <웃음> 똥구멍이 딱, 어 맞아 버렸지. 오 뭐야 상점 드디어. 이거 뭐지? 속도 증가? 타이머가 있는 에너지 구체. 어, 이거 그거 아닌가? 이 구체 끝나는 곳에 다음 마법이 딱 발사되는 거 아닌가? 불꽃놀이? 불꽃놀이 뭐야? 유성, 메테오. 지진. 아, 돈이. 이거 사는 게 낫습니까? 안 사는 게 낫습니까? 이거 써보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데? 궁금한데 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어 이거 지가세 마리였어 얼음 갈라지는군 어 누구세요? 아! 쥐였던 것. 아 좀만 좀 조심 겸손하게 플레이를하자. 난 어차피 죽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미친놈아! 내 완드. 저거 아까 내가 발견했던 완드 아닌가? 아 아까 그만드인것 같은데? 아니네? 뭐지? 용량이 1 1이나 돼! 트리거가 있는 버블불꽃 충돌 시 다른 주문을 시전한 튕겨다니지만 명중률이 날 난... 만화 충전 속도 110! 어허! 괜찮네요 오 이거를 오는 걸 가져가지 이거 피앙기랑 텔레포트를 일단 버릴까? 아니 이거 만화 충전속도 이거 108인데 이거? 아 근데 용량 6 이거 용량 11이란 말이죠? 이거를 버릴까 일단? 이거 일단 버리자 오와 미친 근데 무슨 무기니? 발사체들 사이에 불이 발생합니다 <웃음> 오! 내가! 내가 지니고 있기짜 진짜, 진짜, 진짜, 진야 진짜, 뭐야, 저 이상한 놈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데 불이 발생하는게 아니고? 아이고 죽으러 오셨구만 <웃음> 어 뭐야 얘도 완..완드 들고있어요. 뭐지? 예 조합 좋은거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아 뜨거 다시 아 피가 없다 이거 주, 죽으면 안되는데 이 완드 뭔지 궁금해아 아래쪽으로 가서 먹자 왜 위로 가서 먹을 생각하나? 아래로 가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아, 떨어져요! 안 돼! 오. 오! 관통하잖아, 미친!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오! 오, 스나이퍼! 미쳤어! 에! 에! 완드! 에! 완드, 완드 왜안 먹어져? 어 됐다. 아, 세 칸짜리. 미친. <웃음> <웃음> 핫 곧, 곧. 어 물이잖아 이거. 어, 이쪽에 있다. 오, 이 자식. 어, 어 이거 뭔지 몰라도 이게 막아주고 있어 이거. 아, 어! 아 <웃음> 어, 피하는 걸 추천해요? 어, 맞아 맞아.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피하는 게 맞는 거야. 아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웃음> 젠짱 땅이 안 보이잖아? 이쪽까지 애가 눈을 두고 있을까? 헤헤 <웃음> 헤헤헤헤 스릴을 즐기지 그냥 사람이에요? 아 아까 그 좀비같이 생긴 그런 애들 습격을 해야겠군. 어 메탈기어 솔리드 쓰니 딱 보면은 거기서 어 저격하는 보스 모비 보스 모비 아니고 하, 하라방구가 있는데 어걔를 스네이크가 딱 숨어가지고 잡는 그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 너무 너무 먼데? 땅이 안 보이는데? <웃음> 보세요 미친 놈들 씨. 어 플라스크다. 혼돈의 변신 모르핀? 투명줌. 어 투명줌. 예. 완전히 적게 만들어. 이게 파서. 예에. 몇 퍼센트야? 투명 음. 82 음. 좋아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날 발견 못하지 않을까? 어! 미친! 어떻게 알았지? 어! 어! 어! 어! 미친 거 야! 이건 뭘로 변할지 모르니까. 저는 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웃음> 안돼, 이렇게 좋은 세팅을 가지고 죽을 순 없어. 어, 땅만 파서 이동을 해야겠어. <웃음> 안되겠어, 이거. 이거 파밍 이대로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 파밍을 했으면 된거 아닌가? 더 좋은 게 나오겠어? 어, 나오게 하겠지만은, 이게 로그라이크니까? 이게 초반에도 엄청 좋은 걸막 뭐 퍼주는 걸 보니까, 어이 물인데? 아, 땅이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 어. <웃음> 아까 열로 내려가야겠다, 그래. 일로 가야겠다. 아, 이거 천리안 없으니까 불편하네. 쭉 체력이 2이 밖에 안 남았다니. 깊고 깊은 지야. 그곳에 도사린 스나이퍼들. 이것도 맨 땅인데? 처음 해주는 두 번째 한대 그거 바꿔 쓰면 참좋요 처음 해주는 두 번째 한대 그거 바꿔 쓰면? 아, 폭탄이랑, 아, 폭탄 한드 말씀하시는 건가? 아. 왜, 폭탄 아니야 이거? 뭐야 어? 어이자식가어안돼저러가면 죽어나 아! 아! 어안돼 아, 어어 아! 어고 아, 들어 로 빨리 아! 아! 도망가 아! 아! 아! 아! 아! 어어세 아! 아! 아, 어어 아, 어 아, 저렇게 죽여버릴 거야. 어? 아! <웃음> 전기! 전기 면역되고 왔어야 됐어. 이렇게 어마하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어마하게 어때. 아. 아대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당연한 겁니다. 예. 아니란 방식을 추구했던 게내 잘못이다.